안녕하세요. k 이군입니다 연인관계에서 돈을 안 쓰는 남자가 나에게 애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이슈가 늘 있는데요. 어떤 것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안 쓰는 남자는 나에게 애정이 없는 거다 라고 확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돈을 안 쓴다 하더라도 그게 꼭 남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돈을 안 쓰는 사람과 돈을 못 쓰는 사람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돈을 안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어떤 기준에서 안 쓰는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돈을 쓴다는 것은 애정의 촉도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요. 내가 지난번에 사귀었던 남자는 요 나와 연애를 하면서 한 달에 300만 원을 써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남자는 요 나와 연애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쓰고 있어요. 아무런 기준도 없이 단지 양으로만 생각했을 때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요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의 세배를 쓰고 있는 건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할때요 나는 이 남자가 돈을 아낀다는 라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돈이 아까워서 나에게 쓰는 게 아깝다고 느끼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만났던 남자가 요한 달에 천만 원을 벌어요. 그리고 나와 데이트를 하면서 300만 원을 쓰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요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나와 데이트를 하면서 100만 원을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총량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 남자친구가 훨씬 많은 돈을 쓰는 건 맞는데요. 그들이 가진 것을 나에게 쓰는 비율로 따져본다면 현재 남자친구가 나에게 주려고 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정도는 그냥 참고해서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요 여자인 내 기준에서 돈을 안 쓰는 남자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은 섣부를 수도 있다는 라 점이거든요. 여자인 내 기준에서 돈을 안 쓰는 남자라고 생각한다는 게 조금은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남자는 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이 100만원이에요. 그리고 나와 데이트를 하면서 쓰는 돈이 100만원이에요. 그리고 또다른 남자는 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이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나와 데이트를 하면서 쓰는 돈 50만원이죠. 그리고 또 다른 남자는 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이 한 달에 10만원인데요. 나와 데이트를 하면서 쓰는 돈 50만원이에요. 역시 이 부분에서도 고민이 생기겠죠. 어떤 남자는 요 원래 돈을 잘 쓰는 성향이 있고요. 어떤 남자는 요근검자약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과감하게 쓰는데 나한테는 궁색하게, 나한테는 인색하게 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애정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별로 돈을 안 쓰는데 그것에 비해서 나에게 쓰는 게 많다면 하지만 그 양이 많지는 않은 거라면 그래서 나 혼자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안 쓰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건 조금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는 적게 쓰고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요. 내 남자 입장에서는 요 너에게만큼은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나는 요돈 많은 남자가 좋고요. 그런 것까지 내가 생각해가면서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신다면 그건 더 이상 뭐라고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기준이 명확한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는 내 남자가 돈을 궁색하게 쓰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냥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도 생각해요. 그건 분명 내 기준에 의한 내자유 의사 표시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이 되는 분들은 요 그럴 분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또 적어도 가난한 게 죄는 아니고요. 아끼는 게 죄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양만 가지고 절대적인 양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낮게 보거나 작게 보고 비난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있는 중이라면요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서 좋은 사람을 놓치고 나서 아파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연애 초반에는요 나한테 제법 돈을 잘 썼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잘 만나왔고요 이제 미래를 준비해 가는 중인데 이 남자가 예전처럼 나한테 돈을 잘 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이런 모습을 보고 나한테 애정이 식었다고 라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연애 초반에는 요내 마음을 잡아야 되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내 앞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돈으로 조금 더그 마음을 표시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서요. 여자인 내가 요 남자와 결혼을 꿈꾸고요. 미래를 같이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남자에게 비쳤다면요. 그 남자 입장에선 나와의 미래를 완성시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분명히 금전적인 압박도 느끼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돈을 아끼거나 덜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겠죠. 또 나한테 이해를 구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남자는 한 달에 250만원을 버는데 나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200만원을 써요. 그런데 어떤 남자는 요한 달에 400만원을 버는데 나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100만원을 써요. 근데 250만 원을 버는 남자는요 집안이 여유롭고 물려받을 유산도 많이 있나봐요 그런데 400만 원을 버는 남자는요 가정 형편도 어렵고요 어렵게 자라오면서 항상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혹시 생각이 조금 많아지셨나요 내 남자가 나에게 돈을 좀안 쓰는 것 같아서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건 내가 분명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서 그렇게 드는 건 아닐 거예요 나도 좋게 생각해보려고 이해해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고민이 떨쳐지지 않으니까 그 고민이 자꾸 깊어지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가치있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상대를 위해서 쓸수 있다는 것은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표시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애정의 척도라고 보는 것에도 무리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요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100만 원을 쓰는데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200만 원을 쓴다면 분명히 200만 원을 쓰는 사람이 나에게 애정이 깊은 사람인 게 맞다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은요. 이 세상 그 누구와 비교했을 때 동일하게 일치되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유일한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과 벌이가 같은 금액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벌이가 같은 두 사람도 각각의 성격이나 상황이 분명 다를 수는 있는 거거든요. 내 기준이 명확해서 돈을 안 쓰는 사람은 안 만날 거야 라고 정한 기준이 있다면 그건 내 연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체크사항이니까 그걸 고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돈을 잘 쓰는 사람을 선택해간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도 하고요.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은 분명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나는 돈이 정말 중요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돈은 단지 좀 부가적인 부분이라면 그돈 때문에 다른 중요한 부분까지 무너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돈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소중해요. 그걸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어주는 걸 거고요. 그런데 단지 내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고 있는 그 돈이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보다 작다고 해서 그래서 내 마음이 그냥 단순히 서운해지는 정도라면요. 나는 서운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서운한 마음이 들기 전에 정말 서운함이 합당한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혹이라도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서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셔도 되지만 그 판단을 섣불리 했다가 내가 나중에 후회하고 아파하는 그런 일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